기억을 음. 해요. 아. 아. 아. 나 오늘도 토하면 진짜 3일 동안 토하는 건데, <웃음> 와 진짜 크다. 다시 쯤 토할 것 같은데 음, 맛있네 감정이 없다 영혼이 없다고 맛있다 가을이네 가을 가서 끼워달라고 해 어머 나나나나나나 t 오늘은 임신 7주 2일 찬가 3일 찬가 그렇고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정선에 가기로 계획을 했었어요 임신사실 알기 전에 근데 그렇게 멀리까지 가기 힘들어서 서울 안에 있는 호텔에서 캉스를 하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너무 입덧이 심해서 그냥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혼자 보내기로 했습니다 처방받은 입덧약이 은근히 효과가 좀 있어가지고 뭐 물론 그걸 먹는다고 입덧이 싹 나은 건 아니고요 한세번 토할 거한번 토하는 정도? 그리 먹기 전에는 진짜 막 집을 기어다 녔다면 이제는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 혹시나 입덧이 너무 심하신 분 있으면 그냥 약 처방받는 게 좋습니다 이게 저 저도 그렇고 가끔씩 너무 심하신 분들은 살이 너무 많이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영양 부족, 영양 실조가 되면 오히려 아기한테도 안 좋아서 차라리 약 먹고 밥을 조금이라도 먹는 게 나아요 고추찜닭 음. 음. <웃음> <어때? 그렇겠지? 웃음> 양추 배달은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그래도 이제 들어가는 게 어디야 안 먹기 전에 입에도 못댔는데 아이스크림이 먹고싶어서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1 8 0 0 0원지나 사가지고 초콜렛 맛은 별로 안나고 거의 요거트 맛이야 진한 초코가 먹고싶어 약을 한 11시 전에 먹어야 될것 같다 그래야 전, 저녁 먹을 때 상태가 좀 괜찮지 오늘 내가 얼마전에 남편의 친구 부부가 저희집에 놀러왔었는데 아기옷을 선물을 해줬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 요 미쳤다니 내년이 토끼해잖아 토끼띠 아 이건 모자였어? <웃음> 어쩜 좋아요 이거 내가 들어갈 리가 없죠 오늘 너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다. 내년에 이모를 입고 있으면 얼마나 귀여울 다시 고운 접어서 넣어두겠습니다 뭐 이거 이 사연을 먹으면 되겠다. 이게 내가 이거 다 <뭔리와> 어, 자기가 회를 안 좋아해가지고. 그런 거마지막 해도 맛있어 이저 음. 괜찮아. 주위에 음. 우는어요어 진짜 맛있데 어베에 도 빠짝 익혀 주신데. 어은안어도 같은데. 아이림 지금 집에 있나? 많이 그렇지. 내 살면서 느껴본 고통 중에 제일 끔찍하다 아픈건 아니거든 뼈도 부러져봤고 철심도 박아보고 했는데 그냥 괴로워 삶의 의욕이 하나도 안들어 아무것도 안하고 싶어지고 음, 숙취 때문에 숙취같은 느낌이 나는데 과음하고 나는 숙취가 있잖아 머리 아픔 막 울렁거리잖아 그게 24시간 계속 지속이 돼 매일 안 사라져 <목소리> 이거 <이건> 뭘 아냐고 장난게 하지마 진짜 어떻게 갑자기 뿌셔뿌셔가 딱 먹고 싶더라고 오늘도 일어나자마자 부셔부셔를 먹습니다. 오늘은 임신 8주 2일차인데 내일은 이제 오랜만에 2주만에 검진을 가는 날이에요. 진짜 신기한 게 생전 쳐다도 안 보던 음식이 먹고 싶어지고 엄청 좋아하던 음식이 꼴도 보기 싫어지고 그러네요. 지금 밤 9시 40분인데 이 시간에 떡볶이에, 덮밥에, 오뎅에, 순대에, 튀김 이걸 누가 다 먹어 어제 지나가는 소리로 떡볶이 먹고 싶다고 가래떡 떡볶이 먹고 싶다고 했더니 이렇게 많이 사다 주네요 지금 이렇게 많이 시켜놓고 관리사무소에 지금 따지러 갔거든요 얼마 전부터 이제 집 안에서 어느, 어느 집인지 모르겠는데 집에서 자꾸 담배를 피는데 그게 배관을 타고 화장실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몇번 건의를 했는데 별로 뭐 방송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남편이 화가 나서 지금 건의를 하러 직접 갔습니다. 아니, 생전 남한테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밥에 뭐 진짜 뭐 이상한 비닐이 나와도 그냥, 그냥 빼고 먹어 이러고 먹는 사람이고 최근에 엄청 예민해져가지고 말렸는데 그냥 갔어. 네, 진짜로? 그러니까 내가 처음내와 응. 가지고. 응. 그게 좋아요. 정말 초반에 좀 내려서지 않을까 했는데 고 어. 어. 어. 뭐 못하는 팀 빌딩은 뭔가 좀 어떤 팀. 여기 이고요이신당이렇게 많이 커졌고이게많이카짱 <웃음> <요게> 아. <마이크점. 웃음> 여기 머리예요. 요렇게 몸통이 튀어나온 거 보이고 이게 네. 팔이에요 아... 이렇게 살짝 튀어그 <웃음> 음, 머리 위에 까만 건 뭐예요? 머리 안쪽에? 이게 뇌가 만들어져요 아... 어, 처음에는 뇌가 저렇게 까맣게 보여요 음... 여기 크기는 2cm 줄수게잘깎고 <웃음> 머리 크기랑 <웃음> 몸통이 비슷하 이렇게 2cm를 보여 보고 팔, 다리 알겠죠? 네 방이 움직이려면 한 9주 정도는 돼야 돼요 166개 음... 애기는 감사합니다 네. 요즘... 안에 연유, 우와 대박이다 진짜 맛있겠다 카스타드 크림 같은데? 2주만에 애가 키가 3배가 세, 세 커져서 지금 2cm가 됐습니다 완벽한 2등신 너무 기특하지 않나 조그만한 게 지도 인간이라고 뭔가 나중에 배고플 듯 배고프면은 그거 볶음밥 먹자 너무 탄수화물인데 저희 웨딩 촬영 앨범이 이제야 왔습니다 4월에 촬영한 건데 근데 어우 진짜 무겁다 음, 이 사진은 아마 인스타 같은데도 공개한 적 없는 것 같은데 표정 다이 표정이 또또이 표정이야 똑같아 어, 저는 이 사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자연스럽게 잘 나온 것 같아 그리고 여전히 똑같은 얼굴 <웃음> 똑같은 표정 이것도 이거는 진짜 보정을 안한 안, 안 사진인 것 같은데 진짜 잘 나왔죠 이거 사기꾼 어, 저는 정면보다 측면이 더잘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제가 잘 나온 거는 대부분 다 측면이에요. 한옥 컨셉. 이게 20장 들어가는 앨범이랑 24장 들어가는 앨범이랑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어차피 원본 구매할 거고 그래서 굳이 돈 추가해서 24개 할 필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20장을 했는데 뭐 충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살면서 이것도 얼마나 보겠습니까. 토스트가 갑자기 생기긴.